그랜드 카니발 2009년식입니다. 아침에 냉간 시에 시동이 안 걸려서 오셨는데요. 예, 점검을 해보니까 음, 처음에는 내일 압력이 이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리면서 이렇게 압력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358이라는 이제 압력이 뜨고요. 여기 중간에 정도 보시게 되면은 123바. 다시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는데요. 압력이 이제 정상적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장 코드에는 레일 압력 낮음이라고 이제 그런 고장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레일 압력을 이제 알수 있는 레일 압력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센서가 이 부분이 이제 레일 압력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 펌프에서 연료 압력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압력이 차면서 이 센서는 그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감지를 하는 거고 이 커먼 레일에서 이 압력이 이제 적게 적다는 거는 연료가 안 올라온다든가 예, 아니면은 연료가 센다든가 예, 그거밖에 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인젝터에 백니크를 먼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젝터에서 만약에 이제 백니크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그러면은 레일 쪽에서 압력이 이쪽으로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압력 형성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젝터에 연료 누설을 먼저 체크를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막고 나서 고압 펌프가 정상적으로 압력이 토출이 되는지 그거를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시동을 걸어서 이 인젝터의 백니클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인젝터에 이렇게 잭을 빼놓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1번 인젝터의 백니크 상태입니다 백니크가 요정, 지금 요정도 나와 있고요 2번도 요정도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만큼 제 나와 있습니다 3번 인젝터 쪽에서 백니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죠 4번 같은 경우도 적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인젝터 3번 인젝터 쪽에서 지금 백니크가 지금 과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기, 냉간 초기에서는 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료 압력이 다 빠져서 이 레일 안에 그 압력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젝터를 이제 수리를 하면은 음, 작업이 완료는 될것 같고요. 음, 작업해고, 인젝터를 이제 정상화 작업하고 나서 고압 펌프 그 토출 압력까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서 음, 인젝터에서 그백니크 양을 다시 한번 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되면은 3번 인젝트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탈거는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를 보시게 되면은 1, 2,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인젝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 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인젝터 즉 재생 인젝터로 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대량 생산으로 한 인젝터를 보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인젝터를 끼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샵에서 하나하나 이게 좀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인젝터가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인젝터를 장비에 물려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3번 인젝터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정도는 아닙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부분이 지금 인젝터 같지는 않고요 인젝터 보다는 이제 고압 펌프 쪽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일 부분을 이제 다막어 놓은 상태고요 음, 여기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최대 압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6 4 0바입니다 최고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막아 놨을 때 순수한 이제 고압 펌프 압력이죠. 이 고압 펌프 압력 이라는 것은 보통 1000바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1400 정도 12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값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간시에 지금 뭐 시동불량이 원인은 아마 그래도 이제 인젝터 보다는 예 펌프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압력을 형성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와 함께 인젝터까지 이제 수리를 하면은 완벽하게 증상은 이제 잡힐 것 같습니다.